<웃음> 천일이에요. 천일봉사. 아, 오늘은 양력으로는 3월 14일. 3월 14일 말일 거예요. 음음력으로는 2월 23일. 신일이에요 신밀. 10일. 네. <웃음> 아, 요일로는 이제, 화요일. 오늘 아침까지 좀 춥다고 하죠? 오늘 아침까지 춥다고 그래요. 이제 뭐, 꽃샘 추위라고 하지만, 다들 갔어요. 전화 다게다 보니까 뭐, 개나리도 피고, 매화도 피고, 많이 피었죠, 이제. 음. 자. 음. 오늘은 진짜, 음, 음, 사람 사는 얘기 같아요, 오 얘기는. 아, 살다 보면, 힘든 일참 많아요. 응? 많아. 근데, 대부분 생각을 하기를, 나만 힘들어. 나만 제일 힘들어. 아, 왜 이렇게 나만 힘든지 몰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가 제일 힘들어 세상살이가 근데 어,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게 모든 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나보다 편하고 좋은 사람? 물론 있겠죠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제일 힘들지 않다는 거야 나만 나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영생을 만났어요. 울어. 아, 진짜로. 혼다고 사연인 즉슨 분이 보이스 피싱을 당해가지고, 보이스 응? 피싱을 당해서, 잘 살고 있던 자기 집 아파트 그거 처분을 하고 그 이제 재개발도 못하면요 는한 30년 40년 된 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라고 아파트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냐 자기 친한 초등, 초등, 초등학교 동창 만나던데 동창이 너무 반갑다 어쩌고 만나가지고 잘해주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또 흘러다 동창하데돈 뜯겼어 결론적으로는 죽을라고 했대요 죽을라고 했대요 아니, 가만히 보하니까 뭐 자식새끼도 없나비요 응? 자식이 없다는 건 결혼도 못했겠지 나이 이제 5반한가 여자야 여자 그죽을라고 했대요 그 현재는 누구랑 다니냐 하니까 남동생이랑 한다고 하더라고 남동생 자기 누나가 오죽 오죽 버벅거리고 그렇게 살람니 남동생이 술을 좋아했대요 술을 좋아했대요 날이면 날마 다술 마셨죠 근데 지 누나가 하도 꼬라지가 그러니까, 지가 술을 딱 끊고, 응? 술안 먹는데. 자기 누나, 그거, 챙기느라고. 그 정도 되면 어사 만나냐? 태련주 때 만났어요. 태 차 출발해서 가는데 테리비를 <웃음> 어, 주면서, 먼저 주면서 이따가 또 어쩌고 말, 말 마무리는 게 말, 말을 갖다가 말, 말 끝을 흘는게 이따가 또, 달라, 또 달라고 하지 말 하는 그런 뉘앙스가 돼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 난두번 두, 두, 두 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특성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준 줄을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줘놓고 그 대리비를 준 줄을 모르는 거야 또 까먹어 또 뒤적지 이렇게 또 돈을 또줘 그러면 대리기사가 아까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이 대리기사가 지금 또인마에 포켓 해버리거든 자기가 팁을 주는 게 아니라 정신머리 없어 주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미 정신줄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물론 술을 먹었으니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라는 게좀 불안하니까 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을 다 끊고 지 누나를 케어하는데 근데 문제는 참그 놈을 짓고서도참 뻔하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그 남동생 남동생이랑 둘이 산다고 했는데 나이 5라고 그럼 남동생도 어쩔 50줄 다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 밑에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안 봐도 그림이 나오죠 남동생이 보니까 구실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누나한테 얹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같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이나 다를까. 남동생이 그, 주차, 꽃갈, 그 꽃갈, 그, 저기, 그, 치우겠다고. 라바콘인가 뭐라고 하더구만 그러고. 응? 아, 그, 나왔는데 보니까. 남동생 형편도 그런 거딱 쳐다보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고. 견적이 나와. 그 여자가 운전하고 가는데, 네. 옆에서. 천는 옆에서 참 눈물 찍어내고. 천일는그참 다독거려주면서 위로해 주느라고. 응? 이런, 이런 얘기를 건네는데. 세상에 나, 마 나보다 힘든 사람 없다. 그리고, 왜죽을려고 했냐. 살다 보면 토한 사람도 많고 토한 경우도 많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줬는데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더 어렵고 더 힘든 처지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 이 전일 페이스북 하는데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잘난 사람들만 페이스 하고 지, 지 자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있어요 나만 힘든 거 같죠? 아니라고 우리 그 그런 그 얘기 있죠? 팔방미인은 없다고 응? 팔방미인, 다시 말하면 여덟 가지, 여덟 가지 미인, 팔방 동서남북 팔방. 팔방미인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하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부족해. 또, 이 몸. 몸도 마찬가지. 맨, 몸도 100%, 100% 완벽한 몸은 없어요. 뭔가 하나는 신체적으로도 부족한 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잘난 막 배우들 있잖아.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들.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죠. 아니야. 무언가는 있다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단지 그게 화려함에 감춰져 뒤쪽에 빠졌을 뿐이지. 분명히 있다고요. 호결해도, 호결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이 너무 크고 힘들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그래도 나보다 나보다 더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 있을 겠있 거다 없을 거다 있어요 있어 언젠가 어느 손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부모, 부모가 돌아가지,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는 세월이 지나가면은 잊거나 아픔을, 아, 어, 삭힐 수 있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못한, 못한데, 그렇게 삭히거나 묻지를 못한데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응? 응. 혹기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 힘겨움 그런 것들이 왜 나만 이럴까 내지는 아, 나 너무 힘들어 세상을 그만 포기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더라도 절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안돼 전에 언젠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고. 더큰 다음 세상에서는 더큰 아픔이 온다고. 현생에서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면 어떻게든 이겨내세요. 응? 내겨내셔. 이겨내셔야, 이겨내셔야 돼. 또 나한테는 이런 만약에 금전적인 시원을 줬다. 나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금전보다 더큰 가족관계 집안관계 자식관계 그런 아픔을 또 준다고 그 있다고 내가 받는 시련과 아픔이 제일 큰게 아니야 제일 큰 거는 누구를 줘? 나 아닌 다른 누구인가 줬을 거다 다른 누구인가는 갔을 거다 다른 누군가가 받았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응? 기본적으로 세상이 안 힘들고 안 어려운 사람이 없다 하는 그거 그게 1번이야 아셨죠 그게 1번 응? 2번 세상은 어때요 공평해요 불공,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그 자체가 이미 내 생각을 오류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세상은 공평해 응? 공평해요 주변에 여러분들 둘러보세요 둘러보면 내전잖 모든 걸다 가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까 팔방미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아픔을 또 주는 걸요 그게. 응? 세상은 대한민국의 0.1%가 됐든, 응? 아니면 나머지 99%가 됐든, 응? 99.9%가 됐든, 누구한되든 그런 공평이야 곰평이야. 옛날에 그 천일이 이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웃음> 어, 월인천강 월인천강 그러한 얘기를 한번 페이스북에도 썼었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네요 월인천강 월인 달 달월자 달의 그림자 달빛 어? 천강 천계의 강이 비춘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좀 달빛이, 달빛이, 달이 비춰요. 달빛이 천 개, 강이 있는데 천 개야. 그 강에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느 강에는 달빛이 많이 비추고, 어느 강에는 강, 내과 얘기하는 거예요. 저수지 생각하면 되겠다. 응. 어느 저수지에는 달빛이 많이 비추고, 어느 저수지에는 달빛이 조금 비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 하늘에 떠있는 달빛은, 달은, 천 개의 강에 골고루 빛을 줘요. 빛을 주는 거야. 달빛, 달은, 천 개의 강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 똑같이 비춰져. 예. 여기서 달은 뭐예요? 하늘이에요. 천개의 강은 각자의 인간 개체라고 똑같이 비춰주는 거예요 햇빛도 마찬가지고 하늘은 천개의 강에 똑같이 빛을 비춰주지만 그천개의강 자체 각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강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강은 자기가 넘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강은 딱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야. 즉, 하늘은, 하늘은, 만중생들한데 골고루 비춰주고, 골고루 줘요. 단지, 그걸 받아들이거나, 겪거나 하는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원예로 들으면 어그 시련. 시련을 주면 나만 준다? 아니라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픔을 준다. 나만 아픔 준다? 아니에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셨죠? 호기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라고? 아니. 모두가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힘겹고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월인천강 그 응?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월인천강 인터넷 뒤집어 나와요 응? 응, 나와. 알겠죠? 얼마 전에 그런 참그 여자 뭔가 좀 우스갯소리로 또 그, 아파트를, 보 VSPC 당해가지고, 아파트를 팔고 나서 허름한 아파트를 갔더니,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아파트가 빵빵빵빵 튀어 올라갔더래요. 이 천일이 봐도 살만 안 났을 거야. 살만 안 났을, 그 살만 안 났겠지.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죽는 거보다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 왜? 개똥밭에 굴러도 일승이 낫다.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 세상 가면, 응? 저 세상 가면 은 좋아진다는 누가 보장해? 아니지. 그래서 저승보다는 개똥. 똥도 그냥 똥이 아니요 개똥이, 개똥. 응? 개똥밭에 뒹굴러도 예승이 났다,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겪는다면 남한 겪는 거아이러는게 명심하시고, 기운 내시고, 그렇게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응? 아셨죠? 오늘 신미일 아침, 이제, 신령 입전에 인사 올리고, 응? 천안, 신령 입전에 아침 복습하는 인사 올리고, 아, 오늘은 또그 중생이 생각나서 그러한 일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 기운 내시라고 영상 한번 찍었습니다. 기운 내시고 화이팅이에요. 아셨죠? 응. 여기까지.